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냥 포인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싹다사와습니다 일단 분진부터 먼저 시킬까 분진부터 아니면 그냥 잡을래 다 있다 저기 있는저 돌이랑 요돌 찾았어 아빠가 좀 해주면 안 돼. 일로 와. 들어가. 어? 아니. 팔, 아니, 그거 바지 긁고 하면 되잖아. 어? 어? 해. 음? 그래도 해! 거북이 해주면 내가 떼줄게. 빨리! 야+ 야+ 야+ 야 빨리 던져줘 어 야야 되게 그렇다 아따 가라니. 그래. 없어 아, 아까 다 사라졌어. 어, 잡았다. <웃음> 크다~ 일단은 체지버종에 그래, 포함됩니다. 이것도 내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딪치다 이렇게 크지는 않아 야 나가 나가 나가 아 미쳤다 아또 잡혔어 됐어 나실다해 저런 거 도로 자갈 있는 데를 밟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있다. 어디 갔니? 작은애 있었는데 도망갔다. <웃음> 봐 여기 아. 없는데? 아 여기 튀어 있었구나. 이번엔 여기. 시 하단, 밑으로 내려가야 돼. 저쪽에, 저쪽에. 저 수초가! <웃음> 어디갔지? 어, 붕어많람 그거 그거 하려고 했는데. 여기에 숨는게 보였더라고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! 뭐지? 오, 잡혔다! 에라이못 쳤는데? 자, 이 아, 잡혔는데, 잠깐... 아, 분명히 잡혔는데, 저기! 없었어. 눈치챘다, 아빠. 눈치챘다. 어. 어! 한 마리. 새끼, 새끼. 있어? 있어? 자, 여기 두 마리! 이거 붙인 불문이가 있어! 주황색! 아, 주황색. 아닌 것 같은데, 나 몰라, 이어 자, 서직전